ET 제월드 채널을 통해 ET제의 장점을 파악했지만 현실 속 ET제를 만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 ET제가 주로 머무는 곳과 현실 속 ET제를 빠르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ET제의 기본 서식 장소는 본인의 집입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외 머무는 곳은 사회 필수 시설들입니다. 학교, 회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학생이라면 도서관 직장인이라면 헬스장도 관련 있습니다. 대부분 이티제는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자주 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앞 한적한 카페, 공원, 랜드마크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이티제에게 단체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하면서 이티제를 구분할까요? h a 도시 i 하 o s h i chan h a j u s i y a s a e m s e h e n d a d u j y n g s n yul is t j yui honin shingo i s t j world membership g i d h a s vlog a s m r d u n benefit yul n l l su it s u chuk